안녕하세요 자취아재 t v 의자취아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일본요리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서양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양요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프랑스 요리에서의 스킬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서양요리의 경우 요리기법이나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있지만 한식이나 일식 등을 해도 성용이 조금 가능한 요리 스킬을 소개 할까 합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할 테크닉은 데글라세 입니다. 고기나 생선 등을 구울 때 열에 의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마이야르 반응은 고기 표면뿐 아니라 누룽지처럼 바닥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닥에 생긴 육즙 자국을 물이나 와인으로 용이하는 작업을 데글라스라고 합니다 주로 소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며 실제 업장에서는 고기를 굽고 구운 팬에 와인과 스톡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죽 끓일 때 밥을 볶아서 끓이는 거와 비슷한 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일반 코팅팬 보다는 코팅이 되지 않는 팬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집에서 고기를 구우실때 고기를 굽고 난후 기름을 꼭 제거하고 스톡이나 와인을 넣어 주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소개해드릴 테크닉은 블람베 입니다. 요리하는 중간이나 마무리에 와인 브랜디 런같은 도수높은 술을 넣고 불을 붙이는것을 프람베 라고 합니다. 물을 붙임으로써 알코올은 날아가고 술의 향과 풍미는 요리에 스며드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와인의 경우 알코올에 의한 호란배 효과 보다는 물과 기름이 만나면서 나는 호란배 효과에 가깝습니다. 가정에서 요리하실 때 불맛을 내려고 무조건 샘불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요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테크닉은 아로제입니다. 아로제란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구운 기름이나 버터를 고기에 뿌려주는 것을 아로제라고 합니다. 아로제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고기를 구울때 각종 허브나 버터 등을 넣어서 굽는 데요 이렇게 기름에 녹은 맛을 재료에 끼얹어 주면 고기에 그 맛이 스며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 전체에 열을 골고루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구울때 갑자기 많은 열보다는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열이 좋거든요 그래서 5분기에 넣지 않아도 부드럽게 고기를 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에 건조를 막아줍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바닥면은 기름이 많지만 윗면의 경우 건조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는 자취아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